저는 이 노래 듣자마자 너무너무너무너무 설렜어요 안녕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진아의 취향, 진아입니다 퀸덤 보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퀸덤에서 보고 진짜 선이 이쁜 그룹이다 이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퀸덤 이후에 어떤 무대를 가지고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궁금했던 그 무대가요 살짝 설렜어. 저는 요 노래 딱 듣자마자 이거 대박이다 싶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밖에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누구랑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이야기를 하거나 교감하고 이러기도 어려운 시점 서로 설레는 마음을 갖기란 정말 어렵겠죠 물론 전쟁 중에도 사랑을 싹키고 아이는 태어난다고 하던데 이렇게 노래를 듣고 뮤직비디오를 보고 무대를 보고 설레는 마음을 갖게 만들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두근두근 나도 설레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노래 먼저 이 무대를 리뷰를 하려면 우리 이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효정이 책을 들고 있어요. 'FRIENDZONE'이라는 네, 글이 쓰여 있는데, 어, 이 단어 먼저 알고 넘어가야지 이 무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 수 있다 없다. 말 그대로 남녀 사이에 친구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도 친구 있을 수 있어 무조건 이성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게이 프렌드존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보면 이 프렌드존이라는 타이틀이 적힌 그 존에서 유아가 튀어나와요 그 존은 넘는 거죠 어 이제부턴 남녀사이인 친구가 없을수도 있겠는데 이성이 될수도 있겠는데 마냥친구다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니야 그냥 마냥친구야 이게 아니라 어?라? 얘가 내 남자친구? 여친? 될수도 있겠는데 그 미묘한 감정변화가 담겨있는 곡이 살짝 설렜어 라는 곡이에요 이게 안무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감정 노래에 담겨 있는 감정을 잘 알고 부대를 보시면 안무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내가 춤을 출때 어떤 포인트를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멤버들 피셜 선이 굉장히 예쁘고 연차도 어느 정도 되는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도 굉장히 잘 맞고 겉은 물을 잘 구사를 해요 특징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통통 튕기는 부분인데요 가볍게 통통 점프를 한다거나 다리를 튕긴다거나 손 부분에 살짝 설렜어 할때 손을 모았다가 튕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썸을 탔때 어떤 관계에서 좀 미묘한 변화가 생길 때 마음이 좀 둥둥둥둥 떠다니고 살짝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띵통띵통 튕겨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특히나 아는 사람이랑 그런 감정을 통통통통 튕기는 동작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밀당 동작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후렴 폭은 동작인데 팔이 피어나요. 이몽셀몽의 몹시 마음이 피어나는 걸 팔로 표현을 해 주는데 고개, 시선, 상체는 반대쪽 편으로 향해 있어요. 이 피어나는 마음, 이 피어나는 팔을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등지고 있는 것처럼 외면하고 있는 것, 애써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구성을 했거든요. 내가 마음이 지금 생기고는 있는데, 아니, 야 아니야, 친구, 프렌 i e 너는 친구야, 이 친구, 영역에 남아있어 난 아직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우리는 친구잖아 이런 내적 갈등 감정 상태를 표현을 한 거예요 또 다른 이 밀당 표현으로는 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작들이 많이 있는데 목아이솔레 o 션이라든 o 머 n 를한 번씩 휘날리는 골반을 왔다 갔다 살랑살랑 그런 동작들이 내마음속 밀당 왔다갔다 하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드러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메인 댄서인 유아가 되게 신기한 게 말랑말랑 살랑살랑 이런 느낌이 어떻게 이렇게나 잘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잘 어울리고 유아는 정말 오마이글 그 자체인 거 같아요 춤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추면서 느낌도 잘 살려내는 역시 댄서집안는 다른 것 같아요 오마이걸 보고 우리 컨셉요정이라고 하잖아요 아, 전 진짜 뮤직비디오 보고 왜오마이걸이 컨셉요정이라고 하는지 온몸으로 느꼈어요 정말 너무 색감이 이쁘고 내가 지금 미묘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 이 상대방을 남성 진짜 사람이 아니라 곰인형 곰으로 표현한 거 이것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상황을 넣었어요 보드게임 브루마블 게임의 한 판이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그판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도는 거잖아요 끝이 없어 출구가 없단 말이죠 계속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끝없는 여행 끝이 없는 거지 요런 디테일한 거답도 없고 끝도 없는 감성 요 컨셉 요정 이 색감 때문에 설레기도 하고 이 컨셉이랑 정말 봄에 기분 좋아지는 멤버들 그리고 노래 여러가지 조합이 다 너무 좋은데 특히 요즘 동물의 숲 너무 재밌죠 저는 이환면이꼭동물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내가 지금 직접 밖에 나가서 뭔가 설레는 일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지금 여기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 무대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할수 있는 그런 무대인 것 같고 또 제가 봤을 때 이번 오마이걸 oh 노래가 잘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이제 거의 5월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 나온 노래 중에 밝은 노래가 별로 없었어요 네, 이런 와중에 안녕하세요 저희는 티없이 맑게노마이걸입니다 이러고 정말 정말 기분 좋게 밝게 나온 게 이번 노마이걸 노래인 거죠 그러니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겠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 그 친구랑 관계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계절로 치면 초여름? 왜 설렘에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초여름에 느껴지는 설렘 같아요 정말 뮤직비디오가 색감이 너무 예쁘니까 뮤직비디오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뮤직비디오로 고!